d 우스하늘者 사도, 해골과 ᄀ, ᄀ, 제왕 ᄀ, ᄀ, ᄀ, 치야 ᄀ, ᄀ, ᄀ, ᄀ, ᄀ, 기원티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주님. 있습니다. 왜? 날 해치려고 하는 거야? <놀라> 이 방으로 로션을 처치했습니다. 아, 익숙한 얘기. 어디가 있어? 라 아, 이게 뭐야? 겠신의 분노를 느껴라!